음 오늘 배우실 것은 보이싱 에 대해서 배워 보겠습니다 네, 보이싱 이라는 것은 목소리를 의미하는 보이스 라는 단어 아시죠 거기에 ing 를 붙인 것인데 어, 이것은 뭐냐면은 원래는 합창에서 나온 어,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성부 파트를 보이스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소프라노 엘터, 테너, 베이스 각 파트를 보이스라고 하는데 음, 기타나 악기에서는 음, 구성음, 코드의 구성음을 나열하는 방법 또는 배치하는 방법을 보이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느낌을 다르게 같은 코드 안에서도 어떤 음을 몇개 어디에다가, 어떤 음역에다 배치하냐에 따라서, 어, 다르게, 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 코드의 경우에, 자,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잡죠. 네. 여기, 이렇게 C 코드를 잡는데, 한번 개명을 보겠습니다. 자, 6번으로 안 칩니다. 이번주는 살짝 이 손가락을 살짝 끝에 대서 뮤트 하시고 도, 미, 솔, 도, 미 이렇게 다섯 개의 음이 나옵니다. 보면은 도가 두 개, 그 다음에 미가 두 개, 솔이 하나 이렇게 나오죠. 예. 코드에서 근음이 근음 그러니까 1도 음 도가 안정적인 소리, 소리를 들려주고 미는 삼도 음은 부드러운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코드의 특징음이 됩니다. 그다음에 솔이라는 그러니까 5도 음 솔이라는 그 음은 코드의 선명도를 그러니까 제의 근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오도음 솔은 어 코드를 좀 강하게 해주고 선명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도가 두 개, 미가 두 개, 솔이 하나라서 약간 부드러운 사운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 1번 줄의 미개방현을 새끼손가락으로 눌러서 솔로 만들어 주면은 도, 미, 솔, 도 아까는 미였는데 지금은 이 됩니다. 솔. 예. 그래서 솔이 두 개가 생기고 미가 하나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아까 도미 솔 도미라는 이 상태의 보이싱보다 사운드가 강하고 선명해지게 됩니다. 지금은 도미 솔도 솔이거든요. 새끼 손가락 때문에 자 들어보세요. 아까는 좀 부드럽고 고음에 솔이 들어가면서 오도음이 들어가면서 당연히 더 선명해지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C코드를 계속 연주를 어, 계속 하고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C키 곡 처음에 들어갈 때 특별히 전주를 안 만들 경우에는 이렇게 C코드를 여러 번 연주하다가 시작하는데 계속 이렇게 연주하는 것보다는 솔를 넣었다 뺐다 해주면 은 사운드가 부드러웠다가 강했다 부드러웠다 강했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박자 세기도 편하죠. 예를 들어서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이런 식으로 뭐 네번째 박자에다가만 보이싱을 솔를 추가한 보이싱으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더 고급스러운 사 어, 사운드를 계속 코드를 한 코드를 잡아도 사운드에 변화를 줄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G코드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g 코드 일반적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자, 한번 개명을 볼까요? 솔, 시, 레, 솔, 시, 솔 자, 솔이 세번 나오죠? 솔, 솔, 솔 이렇게 6번줄, 3번줄, 1번줄 솔이 세개 나오고 시가 5번 줄, 2번줄두 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사번줄 개방면 레는 하나만 나옵니다. 6 줄이기 때문에 근음 소리 세 번, 3 도음 시가 두 번, 5 도음 레가 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도 근음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5 도음이 좀 적게 한 번밖에 안 나와서 좀 부드럽겠죠. 자, 솔실에 원래 G 코드는 좀 부드러워 습니다 부드러운데, 아, 좀더 강하고 선명한 G 코드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코드를 물론 뭐, 하이에서 잡을 수도 있지만, G 코드를. 그런 것보다, 여기서 손가락을 어떻게 해주냐. 레를 추가해주면 돼요. 레. 레드. 레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2번 줄 3프렛. 그러니까, 여기 솔 잡은 상태에서 여기 레드, 그 위에 줄 레드 눌러주는 것이죠. 여기 두 줄을 같이 눌러줍니다. 아까는 여기 하나만 잡았거든요, 이렇게. 두개 같이 누르고, 위에는 아까 G코드 모양 그대로. 그러니까 손가락을 네개 쓰는 것입니다. 하나, 둘, 여기 2번 줄 셋, 1번 줄 넷,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4줄을 네 잡고 치면은 선명해집니다. 선명해졌죠? 2번 줄에 레가 들어가면서, 아까 이, 아까는 이렇게 2번 줄에 C이기 때문에 좀 부드러운, 3도가 들어가면 부드러운데 3도가 하나 빠지고 대신 5도음이 들어가니까 강해져요. 이렇게. 자, 들어보세요. 부드럽게. 따라서 아, 오늘 지코들은 좀 가, 부드러운 사운드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일반적인 지코들 잡고요. 오늘은 좀더 강하고 선명한 지코들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2번 줄 레를 눌러주고 이렇게 오더음을 추가해준 다음에 손가락을 4개를 잡고 그리고 g 코드의 경우에는 쏠이 좀 너무 많다. 그음 여기도 솔 여기 3번 줄도 솔 1번 줄도 이렇게 그럼 하나를 빼고 싶다. 그럴 때는 1번 줄을 빼도 돼요. 그러니까 1번 줄을 안 치는 거죠. 자, 보세요. g 코드를 우리가 이렇게 잡았었는데, 손가락을 아까 보이싱을 좀달려서 손가락을 4개를 쓰, 이렇게 썼을 때. 아, 손가락도 너무 많이 쓰고 근음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근음이 많아지면 좀 소리가 두꺼워지거든요. 그러면 1번 줄을 이렇게 안 치시면 돼요. 손가락을 떼고 대신에 1번 줄을 치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미가 들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운드가 들리면 안 되고요. 2번 줄까지만 피킹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어떻게 1번 줄을 어떻게 피할 수 있냐? 예, 바로 여기 이 검지로, 검지로, 자 여기 여기 여기 살 여기 살로 검지에 여기 있는 살로 이 부분으로 여기를 살짝 막아서 사운드를 막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G 코드를 이렇게 잡을 때. 여기를 이 상태에서 이 1번 손가락 살이 살짝 1번 줄을 닫도록 이렇게 소리가 막히도록 1번줄 소리 빠지기 때문에 1번줄 소리 빠지기 때문에 좀더 부드러운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네 코드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E마이너 아시죠? E마이너 코드 자 이것도 한번 개명을 성부 어떻게 배치되는지 알아볼까요? 미시자 미가 근음 1도음 시는 미, 솔, 시니까 5도음 미 1도음 솔 3도음 시 5도음 미, 일도 자, 미가 여기, 여기, 여기 세번 나오고 시가 5도음이 여기 한번 2번 줄에 한 번, 두번 나옵니다. 그리고 3번 줄이 솔 네, 바로 3도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도 근음이 세번 나오고 3도음이 한번 나오고 5도음이 두번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어,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3도음이 한 번밖에 안 나오죠.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3도음은 약간 부드러운 효과를 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코드는 약간은 5도가 근음이 많고 5도가 많기 때문에 좀 강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3도음을 넣어서 부드럽게 하고 싶으면 3도음이 리이기 때문에 여기 미 1번줄 미를 여기를 눌러서 솔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럼 미가 하나 없어지고 근음이 하나 없어지고 소리 하나 생기죠. 자, 보세요. 이마이너인데 여기 소를 눌러주면 네 물론 고음에 소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거는 강해진 거 아니냐 선명한 거 아니냐 하는데 네 선명해지긴 지는데 어, 삼도음이 들어가면서 화성이 풍성해지면서 부드러워집니다. 자, 들어보세요. 요거는 약간 건조하고 좀 되게 남성스럽죠? 근데 삼도음이 추가되면은 좀 여성스럽고 부드러워집니다. 고음이 들어가도, 예. 어, 역시 이마이너도 이런 식으로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네. 3도 음소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사운드에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배운 걸로 코드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코드 진행은 어떻게 되냐면요. G G인데 레를 추가한 G 그다음에 C 하고 나서 여기 쏘를 추가한 C 그다음에 아 다시요. G하고 여기 레를 추가한 G, Em하고 여기 Sol을 추가한 Em, C하고 Sol을 추가한 C, 그 다음에 D 이렇게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G, Em, C 이런 연주인데 변화를 주는 거죠. 자, 보세요. 자 G 이 마이너 C 네 성부가 바뀌면서 코드가 더 코드를 약간 바꾼 효과가 나죠. 자 다시 들어보세요. 1번 줄이 수월이 들어갔다 빠졌다 하면서 예, 어떤 코드 연주에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